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별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일요일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은 반신욕을 꼭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반신욕을 하고 나오면 모공이 평상시보다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펠링기를 사용해줍니다 요거는 피부과에서도 아마 기본 관리 받으실 때 기본 관리 받으실 때 아마 이거는 많이 받으셨어요 눈도로 얼굴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조금 붉은 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, 약한 목에 약한 편이랑 다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헤드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필링을 사용하고 나서 좀 예민해진 상태이고 어, 피부가 생각보다 좀 지성이면서 복합성이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스킨1004라고 이게 벽이 굉장히 순하고 원로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마다가스카르? 센텔라 카카토닝토너 <웃음> 굉장히 어렵죠? 그리고 두번째 바르는건데 이게 거이다제 같은 라인이에요 이게 다 스킨 1003 그래드에서 마다가스카르 그 이제 이건 토닝토너고 이거는 앰플이고 이거는 연고인데 상처가 있거나 피부괴양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연고인데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이게 스파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려줘요. 약간 마데카스 바르는 것 같아요 이 다음 단계는 앰플을 바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피부가 트러블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림은 피부 진정성이 좋은 요 크림을 펴거든요 이것도 같은 라인의 제품이에요 크림인 반면에 막 엄청 꾸덕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되게 가볍게 바르실 수 있어요. 물론 시술로도 즉각적으로 바로 도움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기초케어 하실 때요 턱라인, 이요 목라인 여기에도 항상 같이 케어를 해주세요. 요 화장솜 두 장이면 얼굴을 하실수 있어요. 이 화장솜은 제가 쓴 화장솜은 미샤 소프트 목욕 화장솜입니다 저는 이 5mm 물품을 아예 구비를 이제 막몇 박스를 이제 구비를 해놓고 정수기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목욕 화장솜이기 때문에 화장솜을 바꾸시면 이렇게 얇은 솜처럼 뜯어집니다 자 화장솜 하나로 벌써 얼굴을 이정도 가렸어요 자 화장솜? 무정로 이렇게 정말 저렴한 얼굴 팩 효과도 좋은 네, 아까 전에 필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하고요 하고 5분 있다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가 지나서 팩을 떼어볼게요 불팩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촉촉하고 그리고 좀 뭔가 얼굴이 탄력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미백은 진짜 하얘지는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아까 이전에 5분 전에 제 얼굴 색깔이랑 5분 후 색깔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심했는데 요이 요 제품을 쓰기 전에는 제가 아, 요 요거 시각해요. 요거를 지금 요 정도 사용을 했고요. 지금 요거랑 요거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아서 요 제품보다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진짜 이, 이 흉터는 여드름 작업은 더 많이 옅어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 먹으세요. 안